자, 하이고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코로나 걸린 이후 처음으로 찍는 영상입니다. 자, 4월 14일 목요일 업데이트 있게 되겠습니다. 어, 바로 빛의 맹약 타르미엘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오늘 이거 뭐다 알아볼 거 없이 신규 영웅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맹약 타르미엘 600 마일리지 확정 획득으로 나오게 되고, 자, 바로 능력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어, 천사다 보니까 은총이 상당히 궁금하다, 그죠? 어, 자신이 적군 턴의 피격 시에 받은 피해 30%를 즉시 회복. 즉시 회복한다. 그리고 해당 턴에 동일한 적군에게 2회 이상 스킬로 피해를 받으면 두턴 동안 해당 적군의 필살기를 포함한 모든 스킬의 스킬 효과를 차단시킨다. 오, 상당히 저는 무서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어, 이 은총 같은 경우는 지가 쓸 수도 있지만 다른 영웅의 인연으로 들어가서 은총을 발동시킬 수도 있겠다. 그죠? 받은 애가 어, 받자마자 피해 30%가 피해 차고 혹시 뭐 상대가 각킹이든 이런, 이런 거다 뭐 이런, 와, 각킹 쓰는 입장에서는 약간 섬뜩한데 어, 빡빡해서 두 번을 스킬을 날리거든요 주로 두 번을 날리는데 첫 번째 피해에서 피를 좀 채우니까. 이게 올킬이 잘안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피해를 받을 때는, 어그 다음에는 아예 두턴 동안 차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차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여러분? 차단 걸리고 나면 완전 거지거든 딜이. 어, 필살기까지 차단합니다. 필살기 효과가 없어진다, 이 말이지. 오, 제가 보기엔 광역 딜러들이 특히나 좀 피해를 받을 것 같고요. 각킹을 좀 많이 견제한 게 아닌가. 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음. 자, 개성 한번 봅시다. 개성, 대해의 포용입니다. 자신의 은총 효과로 생명력을 회복할 때마다 모든 아군의 기본 능력치가 6%씩 증가한다. 자, 요거는 이제 지를 썼을 때, 그렇다, 그죠? 자, 인연으로 넣을 때가 아니라 자기가 나와서 싸울 때, 어, 자기가 맞아가지고 피가 탁찰 때마다 모든 아군 기본 능력치가 올라간다고 하니, 오, 어 무서운데요? 만약 얘가 서 있으면 내가, 내가 입장받고서 내가 각킹이야 상대 덱에 타르미엘이, 대의에 타르미엘이 서 있다. 이거 어떻게 때려야 되지? 감이 안 오는 느낌 좀 있어요. 때리면 손해, 그두방 그, 쓰면 손해야. 그리고 한방 때려도 조금 기본 능력치들이 다 증가해. 총 5회 3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영웅이 나온다고 보이고요 자, 스킬입니다. 깨뚫는 물기둥. 단일 적군에게 공격력 500% 쇄도 피해를 준다. 어, 쇄도라뭐 쇠도. 쇄도? 어... 야 그래요? 조금 단일일도좀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홀리라이트 두턴 동안 모든 아군의 공격력이 증가하고 공버프입다 공보프. 그리고 피격시 피해를 입으면 한턴 동안 모든 적군에 주는 피해를 10% 감소시키는 효과를 부여한다. 한턴 동안 주피 감소다. 3회 중, 중첩이니까 총 30%까지 깎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방어적이면서도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친구가 되겠고. 자, 그다 필살기입니다. 대해 모든 적군에게 공격이 420% 기폭 피해를 준다. 기폭 피해로 해가지고, 어, 개수가, 어, 필살기 레벨이 좀 올라가면 올킬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자, 그 다음 좀 중요했던 내용이 신규 성물 4종이 추가가 된다. 그래서 대해 타르미엘 일만 나오자마자 성물이 나오게 되는데 자세를 취하고 있는 아군 영웅의 받는 피해 감소, 그리고 반격으로 주는 피해 증가. 반격으로 주는 피해 증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뭐, 찬드라쌤이랑 쓴다든지 약간 그런 느낌일라나? 자, 그 다음에 빛의 명약 타르미엘 거. 제가 보기엔 이거 상당할 것 같아요. 자, 적군의 필살기 게이지가 다섯 칸 이상이 될 때마다 해당 적군에게 두턴 동안 필살기 사용 불가 효과를 부여한다. 이거 뭡니까? 결박. 어, 녹색 드롤이 갖고 있는 결박. 이거 좋거든? 이거. 상대 필살기를 어떻게 해볼라 할지 잘안 되거든. 근데 이거를 피체 명력 타르미엘한테 탑재해준다. 이 말이 되거든요. 이 선물 만들면, 오,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 대난투에서도 대단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대난투에 여전히 사대천사대기 굉장히 좋은데, 오, 요거 딱 끼고 서 있으면 장난 아니겠는데? 자, 그 다음, 헤오리의 사리엘은, 어, 자신이 스킬로 치명피해를 입히면, 어, 기본능력치가 8% 증가한다. 40%까지 증가. 오, 요거 끼면 갈수록 딜이 세지겠네. 뒤로 갈수록. 자, 빛의 맹약 사리엘 체리이다 그죠? 체리엘 적군이 자신에게 스킬 사용 시 한턴 동안 공격력이 20% 증가하는 효과를 부여하고 자신이 스킬 및 반격으로 적군에게 피해를 입히면 준 피해량의 15%만큼 피가 찬다. 어, 역시 반격로드반격 런드 타운 그런 성물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빛의 맹약 사르미엘 성물이 굉장히 의미가 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사수 대작전 뭐 이벤트가 시작하게 되고요 이벤트 우리 쫙 열심히 좀 챙기면 좋겠고요 마술 리메이크 돌아오고 좀두드려패야 되겠고 마일리지 코스튬 풀립니다 아주 좋죠 자 이렇게 되면서 기폭 데미지 주는 필사기 가진 친구들 어 개수를 조금 상향해 주네요 이번에 대 타르미엘도 기폭 피해 필사기 가져오니까 조금 올려 주겠다 같이 자,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어때요? 뽑아야 됩니까?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시죠.